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감각 발달 치료와 인지사회성 발달 전략 제목이 거창한데요 저희들은 감각통합이라는 용어를 잘안 써요 감각발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감통의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인지사회성 발달 전략이라면 이런거죠 이제, 이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라면 애들이 말도 하고 어느정도 상호작용도좀 하고 그런데. 애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또래 들한테 왕따가 되기 쉽고 희한하게 공부는 못하는 것 같고 머리는 나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아스퍼거 좋은 애들한테서 어떻게 하면 인지사회성 발달이 되는가에 대한 그뭐 간단하게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새로운 주제로 뭐할고그면좀 버벅거려요. 첫 번째 강의하고는 많이 버벅거릴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위해서 저 버벅거리는 데도 그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키워드 몇 개를 갖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 이제 언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가 된 아이들은 아주 정상범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갖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런 상태 되면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부터 해서 그 학문적인 근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의학에서도 단일한 주제로 잘안 다뤄지면. 다루, 안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드릴게 어이 감각발달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감각적, 그것도 아주 체계있게 감각적 경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그것도 엄마와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감각적 경험이 실은 아스퍼거 주문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가장 핵심 전략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결론은 또이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이나 그 이런 것 지능 발달을 시키는데 또 핵심은 대화다 대화. 신은막 돌아서라서 마지막 결론이 대화에 고요 대화. 대화. 엄마와 아이와 나눈 대화, 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능력을 정상범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낮은 수준에서는 신체 감각 놀이가 많게 되면 그아스퍼거증후의플로 타임은 이시간에니 알겠지만 거의 대화 방법이에요. 대화 방법을 대화하는 스킬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플로 타임에 대해서 듣기 전에 기초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진료할때 말씀드렸던 도표인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아스퍼거증후는느이퇴패턴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여러가지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 질환이 아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얘들이 손상된 뇌를 갖고 태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신경, 퇴행성 면역질환이다 내신경이 점점점점 정상으로 태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환경에서 오는 독소와의 싸움, 면역싸움에서 여러가지 오인에 있어서 점점 에러가 나면서 퇴행을 한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던 애들은 잘 치료가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뇌성마비 애들은 아무리 치료해도 평생 내성마비라고 얘기하는데 를 어, 자폐스펙트럼 장애 그렇지 않아요 퇴행이 되는거퇴요 퇴행, 퇴행.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해하는게 개념이 어, 저는, 그, 저, 저, 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갖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DIN이라고, d i n 이구나 어, DPT, 어? 어, 그, 그, 그, 그, 그, DAN, DAN, 그, DAN, 어? 오티즘을 당장, 나 o w 그, DPT 시키자고, 그, 그, 그 자폐를 즉각적으로 물리치자라는 그런 의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장에는, 면역 퇴행성 질환이다,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왜 치료가 잘 되냐면요, 이 퇴행, 퇴행의 패턴이 달라요. 이제 느린 퇴행을 하는 아이다라고 표기을했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도표가 안구 추적 장치라고 해서 클린 교수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뭐 예일대 교수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안구추적 장치라고 해서 자켓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눈을 볼때 어디를 보는지 갔다가 확인하는 기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생후 그한 2, 3개월부터 알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기계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 FD 승인을 내려고 내놨어요. 지금 제가 3, 4년 전쯤에, 3, 6, 3년 전쯤에 그 기계를 있다라는 걸 제가 테디에서 보고 알아갖고 이 사람하고 이메일 주고 받아갖고 내가 돈주택을까 사자고 그었는데 저는 이걸 이용하는 논문을 쓸수 있을 어것 같아요. 근데 이게 FDA 승인이 나면 저한테 팔겠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지금 제가 조금 더, 더 공부해 보니까 계속 승인이 안날것 같아요. 의미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자폐라는 게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안구 추적 능력 이걸 갖다가 2년 동안 패턴화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게 파란 게 정상화 덩해요 여기가 숫자가 들나가게고 2자거든요 2개월쯤에 한 40% 정도의 그눈맛을 시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쭉 가면서 한 6개월 이게 6개월일 거예요 8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6, 8개월 정도 됐을 때에 이게 대체로 그, 한 50% 정도에 올라서서, 55% 이 정도 선에서 쭉 발달해서 간대는 겁니다. 이게 정상 범위로 쭉 간대는 거예요. 평안에. 자폐 스펙트럼 장의 아이들을 갖다가 그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평균선이에요. 애들이 세고 2개월 때그 안으로 추적 능력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애들보다 눈 맞춤을 더 잘하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이거는 여러가지 증거가 나와있어요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분뇌 용량이 훨씬 더큰 것도 나와있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구수정력을 갖다 보니까 이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이 계속 떨어지다가 언제쯤? 이게 이게 대략 6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 평균적인 아동보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떨어져서 신생아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신생아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대략 12개월 13개월 돼 갖고 24개월 정도 되면 신생아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선처리 능력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이게 퇴행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고장난 애들이 아니라 점차점차 점차 떨어져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자폐스피트럼 장애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퇴행의 곡선을 제가 계속 그려볼게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 아직까지 이 사람은 조기발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의 추적조사만 한걸 갖다 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폐 스펙트럼에 치료가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대체로 그게만 11세, 뭐 7, 8세 넘으면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면 만 10세 넘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근데 아스퍼후 중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가 않아요. 어, 저는 17살, 18살 되어서도 좋아지는 아스퍼버 중을 봤어요 어, 제 경험에서도 있고요. 제 가까운 아이가, 에? 그, 중학교 되어서도 오히려 폭발적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지고, 이런 것도 봤고 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스무 살이돼서도 좋아지네, 맞어. 좋아진 사람 어, 자기가 아스퍼거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어, 저 사람 살순이 좋아졌어? 직장생활 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늦게도 좋아지고 튀는 게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퇴행 패턴이 달라요 이게 이제 평균이라면 이 빨간 거 밑에 있는 게 조기 퇴행하는 거예요 빠른 퇴행하면 태어날 때부터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래도 정상보다 높아요 그러다 정상보다 떨어지는 수준이 되는 게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예요 그리고 쭉 가면 이런 애는 4,5살 이 정도 되면 치금잘안 돼요 그러니까 느린 퇴행하는 애는 여기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태어나실 때 훨씬 처리 능력이 좋아요 계속 가서 느리게 느리게 떨어져요 이 곡선에서 정상의 등 보다 약간 떨어지는 이 정도 나오는 게 18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 24개월 제가 24개월까지도 멀쩡했던 애들 많이 봐요 근데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느린 퇴행을 했는지 빠른 퇴행을 했는지 이 곡선들 을 갖다 보고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아스파고 증군 후 애들 대부분은 대부분은 굉장히 느린 퇴행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치료 반응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이이 이, 이, 이 곡선이 대체로 아스파고 증군 후 애들의 곡선일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그럼 계속 떨어져 갈 거냐 그러지 않아요. 많은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 있잖아요. 정상보다 낮은 범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이 일격체 간다라고 이제 가설을 하면, 10살, 11살, 12살, 13살 됐을 때도, 실은 일반적인 자폐아동들이 있잖아요? 1 2개월 됐을 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을 쓰지만,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치료 예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증후군을 좀 분류해야 의학적으로 정확한 개입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스코어 주나이 느린 퇴임패턴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능성도 되게 열려있고, 여기서 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달라질려 여기다 써놨네요. 치료증 과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우가 굳이 좋아요? 예우가 좋다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경험적으로. 그래서 주로 이유 인지나 언어가 주요 원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요 인지도 좀 되고 언어도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가학습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나는더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손상이 덜 되어 있는 거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손상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어느정도라도 기지기가 가능한거죠 아, 모두 다 그런것 같지 않아요. 이세개를 제가 분류 해나갔는데 느린 퇴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보여요 그래서 12살 전후로는 지적장애가고착화되아스포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애 중에 실제로 4살, 5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입학할 때, 입학할 때쯤 천재 수준의 아이였어요. 응? 엄청나게 글도 쓰고, 문장도 읽고, 수학적 능력도 보이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은 굉장히 예? 떨어지고, 눈음 맞춤을 못하는, 잘 못하는 이런 상태 아이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저거에요. 작년에 가면, 5학년, 6학년쯤 왔는데, 얘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걔는 뭐냐면 대네피질까지 이미 손상이 간 걸로 보인다. 하루 종일 신데렐라 하나만 갖고도 네. 확장이 안 됐지. 원어하 이거는 이런 이런, 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뭐 통계를 제가 내는 능력은 안 돼서, 경험적으로 그런 애들도 있구나. 극적으로 나중에 태어는 애도 봤어요. 저 미국에 한 한자인데, 전화로 지금 뭐 한자구만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그게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시선처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응? 또 거꾸로 간다고 응?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신체 동작도 있잖아요 굉장히 맵사던 애가 떨어진다고 응?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느린태행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10% 20% 정도우 이런 경우는 야스퍼가한테예후가좀안 좋다고 보는데 이런 데 개입하면 나아질 거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느린 태행 후에 태행 정체가 지속하는 경우, 도 커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궤도 위에 머물러 있는 게아스퍼거즈라는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60에서 80% 추산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느린 태행 후 호전도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역에서 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자가 호전 돼요. 어? 자력으로 호전된 아스퍼 유형이 10에서 20% 추산인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 자기가 아스퍼번증지도 모른 채 좋아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제 동생 제가 봐서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대학교 학교들 나쁘지 않은 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친구 한 명도 없음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없음 계속 혼자 놀고 누군. 대학교도 하는데한 명도 없음 친구들은 얘를 기억하지만 얘는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나. 표정이 없음. 뭐. 근데, 그, 게친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몇 가지 경험이 대학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확장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리더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생활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글을 올렸지만은,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자폐를 이긴 사람들하고 글을 올렸지만 거기에 카 캐너가 최초로 자폐인을 갖다 분류한 사람 11명 중에 10, 11명이 중증 자폐였데 나중에 추적조사해갖고 15년 뒤에 확인해보니까 3명이 병문대 다니고 있다고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음. 그 30%에 육박하잖아요. 콜롬비아대에 나오고, 해군에서 장팩을 근무하고 캐러가 분류할 때는 되게 줄증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봐서는 되게 여러바요이 여러 이 분야에 있다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스포가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좋아졌던 그 흔적들을 보면 스스로 좋아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드린 거예요. 아스퍼거라면 이런 의린퇴고 정체가 되기 때문에 뇌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증세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 아이가 처음부터 아스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 호전경과가 자폐증애들을 갖다 치료해보면 아스퍼거결과를 보이게 돼요. 갑자기 정상되는 좀못 봤어요. 네? 정상보다 못봤다고 지금 이점은 저기 얘기하긴 하지만 얘도 제가 봤을 땐 잡혀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스포거 범주로 가야 된다고 애기도 그죠? 아스포거 범주로간 거예요. 이범주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가요. 이게 짧게 나타나는지 길게 나타나는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증 잡표애들은 이런 거죠. 내가 공격을 막 많이 당하면서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나 아니면 뭐 엄마가 갑자기 뭐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얘가 좋아졌건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커브가 꺾인 거라고 꺾이면서 예. 반어선 바리케이트를 친 거죠. 애가. 예. 그러면서 아스퍼거 증후군 패턴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퇴행 속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퇴행 속도예요. 예. 퇴행 속도가 떨어져서 정상범위에서 있잖아요. 근접해가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 정상 발달도 될수 있는 거죠. 어, 아스퍼거증후군의 치료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그, 그 이해를 하신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치료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써놨어요. 자폐아동이 이제 이런 경과를 보면 정상 발달 위한 치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첫 번째가 진단 을순 단계. 자폐라는 진단이 의학적으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좀 있으면 제일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벗어났다고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아주 퍼펙트한 애들게 의학적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진짜 이제 어려운 건 왕따 벗어나기라고. 그래요. 왕따 벗어나기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사들이 왕따 고민을 하죠. 자발적인 왕따만, 타인계의 왕따만에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많은 애들이 아스퍼스퍼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는 아스퍼버 아이를 기르는 부모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모들한테는 막눈 맞춤도 못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는 세 번째 목표까지 얘기 잘안 해요. 근데 세 번째 목표까지 가야 돼요, 이게. 타고난 재능으로 리더십 형성하는 게 뭐냐면 왕따라는 거 것에 방어적 개념이 되면 이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형성하는 을 거라고 그런 그래, 정도의 능력을 형성했을 때 실현 치료의 성공이 다된 거고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고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게 일원과 벗어나기 이런 게 연령보다 어, 다른데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 네.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 세째 문제 타고난 재능으로 리더십 형성하는 거 이거는 주로 전두엽이 성장하는 시기까지 지속이 돼요. 이게 청소년기 때까지 전두엽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회적인 능력 이런 거는 전두엽 성장 기까지 되니까 사춘기 거쳐서 네? 중학교 시기 때까지가 고등학교 초반 시기까지가 이게 기본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각자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 있는지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 하나. 아스포어 증운이라면 어,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늦가이가 많든 적든 간해 아이가 만졌을 때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지가 좋아서 언어가 좋아서 그건 되게 부분적이에요.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언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대로 진짜 이거는 느린 퇴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움직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